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데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을 때 아프리카 도우미님이 채팅 내용입니다. 전자녀가 채팅창에 글을 읽어주는 걸 설정해 보겠는데요. 오늘 방법은 OBS 프로그램과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을 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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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서 원하는 테마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저는 픽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채팅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채팅 알림을 클릭해서 채팅 알림 설정을 음성으로 놓습니다. 여기 음성 볼륨이 있습니다. 음성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글을 올리신 분의 닉네임을 읽어주고 채팅 내용을 읽어줍니다. 아프리카 도미님이 채팅 내용입니다. 볼륨까지 조절했다면은 설정 저장을 누릅니다. URL을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한 URL을 프리즘 라이브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의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웹을 클릭합니다. 채팅창으로 이름을 넣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너비 400에 500으로 놓고, 방금 복사한 URL을 여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지우시고, Ctrl V 붙여넣기, 확인. 이렇게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게 되죠. 왼쪽 에디트에서 오른쪽 라이브로 송출을 시키려면 가운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라이브를 켜시면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을 때 전자녀가 채팅글을 읽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도우미에서 복사한 채팅창 URL을 OBS에 넣어보겠습니다 OBS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하시고 브라우저 이름을 채팅창으로 바꿉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복사한 URL을 URL 주소를 지우시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너비와 높이는 원하시는 사이즈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400과 600으로 놓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채팅창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은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을 때 전자녀가 읽어주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